지야 치야 뭉치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둘다 가지마. 뭉치야, 뭉치도, 뭉치도. 이거 봐봐, 이거 줄게, 이거. 뭉야 이거 줄게. 냥냥냥냥냥 냥. 뭉야 이거 줄게. 뭉야 이거 줄게. 냥냥냥냥 냥. 이거 뭐야? 아싸아싸 타트꼬리야. 아,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뭉치야, 뭉치야, 들어와봐. 꽁쥐야! 꽁쥐야!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 됐다! 아! 소바라! 내가 할게. 이게. 이게 뭔지 알아? 이름하야. 이름하야. 주인. 주인 노즈워크라고. East <laughs> expelled. 뭐이에요? 먹어라! 먹어라! 내 백성들이여! 먹어라! 내 백성들이여! 먹어라! 굶주린 백성들이여! 마구마구 마구 먹어라! 나는 내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니! 먹어라! 나는 내가 굶주리는 날 있어도 내가 병주는 날 있어도 내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니! 먹어라. 이것들을 다 먹어라. 이야. Yeah! 이것으로 오늘의 간식 타임은 끝났습니다. 드로운. A few moments later. 아유 어디까지? 내자리까지까지를 왜? <웃음> 애들은 하루 종일 노조업한 애들아 까지가 애들이 하루 종일 냄새만 맡는다 거기 뭐 있는데 아니 거기 뭐 있어? 아!